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런 어, 식으로 일목 균형 표상에서 일목 균형 표상에서 구름대를 벗어났습니다. 어, 차트 가격이 구름대를 벗어나고 그리고 후행스 팬도 구름대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가져 가져 나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 주요 추세, 주요 하락 추세를 뚫고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차트 외적인 뭐스일이고 이런거 다 제끼고 나서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주요저항을 다 돌파를 하고 뚫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장기적으로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방차트도 괜찮아요. 주방차트도 일단은 골든크로스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히스토그램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어,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걸리는 요 350원 선의 저항. 여기는 이제 요 후행 스팬이랑 여기 지점에서 만들어진 요 캔들에 의한 요 저항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선으로 놓고 본 350원에서 370원. 이 어, 영역 저항 매물대랑 그리고 어, 일목균형표상에서 요 후행 스팬이랑 요 캔들의 저항. 여기 저항. 그렇 어, 그러니까 모든 게 맞물려 있는 매우 강한 저항 자리니까 일단은 좀 강하게 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저항을 요 지점에서 구, 일본 구름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괜찮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솔직히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흘러가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어,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은 요 어 만약에 매수를 이러한 데에서 받은 분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버티면 되죠. 버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데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어 떨어지나 보다.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 아 다시 탔는데 삐 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또 손절했다. 어, 그럼 다시 올라, 그럼 또 탔다가 또 손절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는 진짜 대응하기가 힘든데. 지금 리플은 일단은 주요 저항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 장기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냥 어, 한번 생각을 하고 그 포지션을 쭉 유지를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스웰은 둘째치고 스웰 이슈가 있건 없건 어, 그냥 그냥 그냥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평단 500인데 연말까지 전부 평단 와 평단 500은 좋그렇대 네, 아무튼데. 네. 어, 아무튼 저렇게 선을 그어 놓더라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 어. 지점에서 이제 상승을 했던 추세가 아직까지는 깨지진 않고 있어요. 한번 강하게 털어 털었다고 볼수 있죠, 이거는. 어, 털고 쭉요 트렌드가 유지가 되나 나고 있는데. 음. 나 말씀드렸듯이 요 350원 저항, 3 5 0원 저항, 그리고 한유 지점에 이제 370원 저항 어, 요 영역을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인데 못 뚫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점에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는 자리예요. 차라리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30원 초반 요 정도 가격에서 손절을 걸어 놓고 그냥 여기에서 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나가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 나가면 손절 나가라.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 단기 흐름에, 어, 단기 흐름에 너무, 어,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 어, 여러분들, 그냥 손절 걸어 놓고, 손절은 300, 330원 정도, 330원 정도 전후되는 가격에 손절을 걸어 놓으시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라. 일상생활을 하셔라. 리플 한달 타고 있는데 기회비용만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리플에 몰빵을 안 했어요. 리플에 지금 한, 제시드 한 10%, 15%? 아니지, 20%? 20%, 20 정도만 넣어놓고 다른 거에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장기 추세가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하나에 몰빵한다고 하면은 조금 별로다. 별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저는 조금 분산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타 김님, 손익비도 안 좋은데 굳이 존버를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어, 맞습니다. 어. 근데 저 자리에서 존버라고 하긴, 존버라고 하기에는 좀그렇고요 제가 말하는 존버는 지금은, 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수 없을 때는 그냥 손절가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해요 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라리 그게 놨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기회비용만 날린다라고 하면 시드 절반만 날리세요. 리플에 들어간 거 50만 빼 가지고 다른 거만 굴려 보시든가? 어,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낫겠죠.